안녕하세요, 꿀보름달입니다. 아동 요리 수업하러 복지센터에 도착하였습니다. 음, 음, 음, 음, 음. 내 전화도 시작했어. 딸기 눈 딸기 눈딸 좋아요 펌롬볼 눈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음. 오 잘했어 봐봐 옳지 좋아 좋아. 이고 고고. 코는 멀리 벌어져가 <웃음> 봐. 그러니까. 너무 괜찮은데? 오 예스. 진짜 괜찮다. 아이고 봐. 응. 음. 아 예. 예 예. 야, 유노 잘하네. 꼬미도 잘하고, 아 어. 코코볼 먹고, 먹고 있어요? 응. 어. 음. 어그 밑에다가 많이를 해. 많이? 개구리가 많이? 입을, 많이? 입을 아 열게끔. 안 돼요? 안 돼요? <웃음> 유정이 부끄러? 잘하네. 어 알았어. 어. 안 넣고 싶어. 안 넣고 싶어? 어디 보자. 오 입이 열린 개구리. 어 어때? 음 잘한다. 이 년을 가져가.